안녕하십니까 11월 17일자 해외선물 미국옵션 원기충전 방송을 진행하는 저는 유진투자선물김어수입니다 그럼 해외 주요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뉴욕증시는 다우지수를 제외하고 모두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미증시는 반도체 업종의 실적 부진 등으로 하락했는데요. 마이크로는 디렛 및 웨이퍼 생산을 20% 줄인다는 발표에 6%나 하락했습니다. 반도체 장비업종인 엔비디아도 실적 부진으로 4% 하락했는데요. 그 영향으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4% 이상 하락했습니다. 10월 소매 판매는 전월비 1.3% 증가했는데요. 산업 생산은 전월비 0.1% 감소를 보였습니다. 미국 경기 둔화가 이어지는 모습에 투자 심리는 위축된 모습입니다. 원유는 러시아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되고 경기 둔화 이슈가 부각되자 하락했는데요. 가솔린 재고가 221만 배럴 증가했다는 소식도 하락 요인이 되었습니다. 증시는 경기 둔화 우려가 부각되며 반도체 지수를 중심으로 하락했는데요. 소비 심리의 위축과 경기 둔화 우려가 시장의 매물을 출회 시키는 모습입니다. 다행히 폴란드의 미사일 공격이 러시아 공격이 아니란 소식에 지정학적 리스크는 완화가 되었네요. 다음은 유진선물 고객들의 매수매도 포지션 동향을 통해 나스닥 장세를 분석해 볼까요? 나스닥 매수매도 포지션 동향은 HTS 화면번호 4 0 1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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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선인 11,500포인트까지 하락한다면 다음 지지선인 11,200포인트까지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겠네요. 마지막으로 금일 발표될 펀더멘털 이슈에 관하여 당사에 상장된 50개 의 미국 주식옵션과 관련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1월 17일 금일 주요 경제지표 발표는 한국시간으로 오후 10시 30분에 10월 건축승인건수와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발표가 있습니다. 건축 승인 건수 이전치는 156만 4천 건이며 예측치는 이전치보다 소폭 하락한 151만 2천 건입니다. 실업상 청구 건수 이전치는 22만 5천 건이며 예상치도 동일한 22만 5천 건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국 주식옵션 관련 기업들의 기업 이벤트 일정은 장 시작 전 알리바바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시장 예측치는 주당 순익 11.88달러로 예상되고 있습니다.